안녕하세요. PG클래스의 골프엠미시다 옥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퍼팅, 옥펌레슨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리 맞추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즘엔 퍼팅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트렌드가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어떠한 스트로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냥 우리 서로의 대화, 그런 레슨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네 오늘도 오동나무 퍼터 굉장히 비싸요. 200만 원에 육박하는 퍼터입니다. 존 바이런 퍼터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떻게 거리 조절을 하고 내 퍼팅 스타일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뭐 퍼팅 스트로크를 내가 어깨로 할 거냐, 골반으로 할 거냐, 아니면 허리를 세우면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요. 제가 퍼팅은 나중에 야외에 있을 때 한번 제대로 또 한번 시리즈로 뽑아내 드릴게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퍼팅을, 여기 이제 이 공이 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홀이면 예전에는 백스윙을 많이 빼서 이렇게 굴리는 패턴의 퍼팅을 많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쭉 보면 여기서 쭉 빼서 툭 때리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게 추세였는데 요즘의 빅투어에서는 어떤 추세로 바뀌었냐면 그립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고 여기서 끊어주는 버터딱 잡고 이러한 형태로 스트로크의 형태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는 골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도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플레이를 할때 3퍼팅을 많이 한다. 3퍼팅을 많이 하는데 거리를 못 맞춰서 3퍼팅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끊어치는 퍼팅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은 거리를 못 맞춘다는 건 퍼팅에 대한 기본 스트로크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공식을 써서 제 공식을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거리 맞추는 건 나는 이제는 뭐 너무 자신 있어. 그런 분들은요. 그냥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는 거죠. 꽉 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직진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가서 꽉 잡고 딱 끊어주는 퍼은 초속은 되게 빨라요. 근데 이 끊어주는 퍼은 어떤 느낌이냐면 빡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가운 것 같지만 안쪽까지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진짜 퍼팅은 한 10개, 15개를 해도 드릴 말씀이 워낙 많은데 어, 지금 갑자기 시즌을 접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서둘러서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이 되면 초속은 굉장히 빠른데 종속이 촥 늘어지면서 브레이크를 쓱 많이 타지 않는. 하지만 끝쪽 브레이크는 뭐탈수 있겠지만 직진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퍼팅을 여러분께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공이 지금 홀이에요, 홀. 그리고 이 공은 이제 제가 쳐야 되는 공이에요. 그러면 이 홀이 이 정도 거리가 남았을 때 이제 선수들이 마무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든가요, 그냥 딱 편하게 하고 가든가요 대체로. 정작 실행에 옮길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퍼팅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퍼팅이 1 m 밖에 안 되는데 부드럽게 치면 떼굴떼굴떼굴 하다 떼굴, 떼굴 우측으로 이렇게 휘어 나간다 즉, 여기서 보여 드리면 뒤쪽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왔는데 요 앞쪽에 이제 약간 사선으로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홀이에요 근데 탁 치면 떼굴떼굴떼굴 해가지고 이쪽으로 확 휘어 나가요 천천히 치면 경사가 요렇게 있어 가지고 떼굴떼굴떼굴 해가지고 이렇게 딱 휘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휘어나가, 여기서 요쯤으로 휘어나갈 것 같으면 요 정도를 보겠죠? 그래서 퍼팅을 이쪽으로 하면은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떼굴 하다가 이쪽으로 가서 붙겠죠? 그렇죠 근데 선수들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는 떼굴떼굴떼굴떼굴로 안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냥 딱공 보고요. 꽉 잡고,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뭐 뒷벽을 친다 어쩐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딱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떠한 훈련의 결과일까요? 맞습니다 직진으로 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좀 퍼터를 잘 하는데 아 정말 거의 들어갈 것 같은데 맨날 호아 호압, 폴앞해서 짧아 뭐 어때 그런 분들은 넣고 자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을 꽉 잡고 그립을 꽉 잡고 맞춘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치는 느낌의 퍼스를 하게 되면 좌우의 어떤 브레이크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언제? 1미터일 때. 그러면 이제 2미터로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2미터로 벌어지면 똑같은 경사에서 2미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내가 끊어 쳐도 가다가 휘겠죠? 2미터일 때는 컵 끝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미터일 때는요. 컵한 개를 보는 거예요. 4미터일 때는요. 컵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세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는 좀 울퉁불퉁 하지만 어디서 쳐도 딱 잡고 그쪽으로 내가 끊어서 스트로크를 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요. 근데 이게 되지 않는 분들, 특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초보 골퍼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드리는 거잘 들으셔야 돼요. 세 걸음 당 세 걸음 당 10cm예요. 세 걸음 당 10cm.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잴때 하나, 둘, 셋 이거예요. 막 여기서 하나, 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몰라. 하나, 둘, 셋할때세 걸음이 나오면 백 스윙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좋으니까 10, 10 그럼 여섯 걸음이 나오면 20, 20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 성인의 보폭이 60cm에, 65cm에서 7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스크린 골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 세 걸음이면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2m 나오죠? 60cm, 6 3 1 8 아니면 7321에서 한 2m 나오니까 2m는, 그러니까 세 걸음당 2m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지금 5m면 어떻게 돼요? 세 걸음당 2m면 지금 5m니까 6걸음에 뭐한 7걸음 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스크린골프를 솔직히 잘못 칩니다. 그래서 이병옥 프로 스크린골프 도전기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텐데 여기에서 5m면 20cm, 한 25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해서 20cm만 딱 해서 탁 치면 근처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거리를 늘려볼까요? 7m, 그러면 2m당 10cm였으니까 4 m 면 20cm, 6 m 면 30cm, 뭐3 5 c m 지만 그냥 30cm로 할게요. 이렇게 30cm면 어느 정도냐면 발폭 하나가 10cm예요. 그래서 20, 30, 30cm면 여기서 한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볼 것도 없이 라인 났으면 여기서 그냥 30 부탁 치는 거예요. 그럼 뭐 가겠지, 뭐 근처에. 그럼 근처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디라고 생각을 할 필요 없이자 그럼 또 가볼까요? 10m예요. 그러면은. 이제 10미터예요. 10미터는 2미터 당 10센치라고 했으니까 아 다섯 배구나. 그럼 50센치면 한 요쯤 되겠네. 그래서 라인을 맞춰 놨으면 여기에서 보통 어느 정도냐면 여기 30? 한50 정도 되겠죠. 그럼 10미터면 아유 난 그냥 넣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냥 50센치 이렇게 빼서 탁등 때릴 거야. 그냥 가려면 가라. 하면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근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미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짧은 거리를 가면 자, 3m가 제일 짧네요. 3m가 제일 짧으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브레이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m면 2m당 10cm인데 끊어치는 탑법으로 10cm로 가도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떨어지고 끊어지는 거 그리고 만약에 3m인데 경사가 있다고 하면 그 스피드에 따라서 이건 컵 하나 정도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딱 하고 끊어지게. 끊어치게. 어, 강한 느낌. 또 끊어치게. 끊어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진성을 발휘할, 발휘받을 수 있는 그러한 퍼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뭐, 3m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10cm만 해서 한 15cm. 에이고, 이렇게만 보내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붙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끊어치는 퍼스는 공식으로 하기 힘들어요. 끊어치는 퍼스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확한 손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369 법칙 2m당 10cm 아니면 세걸음당 실전에서는 세걸음당 10cm 스크린에서는 2m당 10cm 공식을 활용을 하셔서 퍼팅을 연습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나중에 실외에서 레슨할 기회가 있으면 아, 여러분께 좀더 디테일하게 실전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스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아, 스코어 많이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지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